승급전! 간다! 승급전! 긴장돼! 어왜 이렇게 심장이 쿵쾅대는 거야? 바보! 바보! 이건 일부러 걸렸지롱. 어? <놀람> 오 <우주> 집 <놀람> 응?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와우. <놀람> 집아 <간추렸람> <웃음> 아니, 쟤, <웃음> 쟤, 갑자기 왜 들어갔어? 시작치고는 궁금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로 와. 오우, 놀래라. 네~~ 아 이거 게임이 너무 무난 무난하게 저어가는 어너 위험하게 들어가면 아. 일러오이 던진다. 일러오이 던진다. 아 무난 무난해. 아주 좋아. 가자. 부셔 부셔. 퍼프 어, 부셔. 와 이즈 세 이즈 세. 이거는 이건 이제 일러오이가 막. 뭐라 해도 어쩔 수 없어. 어, 미친! <웃음> 아, 봤는데. 자꾸 봤는데. <웃음> 뭐 하는 거야, 이 자크의 오더를 따라야지 맞는 걸까요? 뭘거 먹고 말려 말고 뭐 하는 거야 시간만 버리고 뭐 어쩌자는 거야 야 이거 이거 봐야 돼 어디가 자크? 아, 아 바로 내장무야 싸우지 말고. 아이고와 와. 일러 미안 죽는 거 봐. 아 솔라리 안 쳤다. 아 솔라리 안 쳤어 바보. 구원받으고. <웃음> 바보 구원받으고 솔라리 솔라리 안 쳤어. 어, <웃음> 미쳤네. 안돼. 아 이걸 진다고요? 이걸 지네 일라오이만 아니었어도 이길만 했는데 일라오이만 <웃음> 아니었어도 아야 아야 두봐 너, 너 폐사 내가 아우 개아파 그만 맞아 나 이거를 오. 아 미쳤네 아저갔어 부랴부랴 저 갔어요 부랴부랴 저 갔어요 가스 부랴부랴. 아한대 맞는다 이거. 개 아파. <웃음> 밟지 마, 밟지 마, 밟지 마, <웃음> 밟지 마. 밟지. <웃음> 정직한 무빙. 그만, 그만, 그만 걸려줘. 안 걸려줘 제발. 아됐다 제발. 아우 아우 싸우다가 싸우다가 아주 난리네 난리야. 맞아. 바텀 저... 아, 너무 일찍 터지겠어. 아 미치겠다. 아, 어, 됐다 어. 거리 가는 시간 어떻게 되나? 네? 안돼! 더 맞고! 더 맞고! 게이즈 메롱이다 <웃음> 걸리지 말자 걸리면 안돼 알겠지 나 폭탄 가지고 아. 아, 안 돼. 너 죽으면 안 돼. 아. 니야 <웃음> 내가 대신 죽었다. 봐 봐. 아! 아, 진짜 봐. 잡아야 돼. 망했다. <웃음> 아이내 승급전. 내 승급전. <웃음> 야, 개 아파. <웃음> 아, 개 아파. 아, 너무 아파요. 아오 카이 궁각 잡는다. 쭉! 어! 아. 아, 아 미친. <웃음> 우리 탱템들은 두 친구가 잘 버텨 주면 싸울 만한데. 그만 걸려. 그만 발버. 그만 발버. <웃음> 아 여러분 실버 이동 보내 주시다 실버 이 보내 줍시다. 아 다시 그 고통을 견뎌야 하는 거야? 64조까지 내려갔어 아 정말